몸에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열량이다. 이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그줄도리니니가야아나 안에 진짜 이거. 그 많이 틀렸어. 내가 또스마래지그러시아로 뭐야? 블시레미 경아. 윤. 시부 з ТопИК это экзамен на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Это тес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и н о с т р а н н ы е в Ну, г о в о р я что этот о п и к очень трудно,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мы х т и забать это экзамен. н у а поехали! Экзамен и д т целых 3 часа. Мы будем сокращать время, потому что мы 다음은, 음기 평가를 위한 듣기 시험 기분입니다 네, 보면 안 돼. 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기, 특 번. 특 <읽겠습니다. 웃음> 번, 읽는데. 1번. 1번, 1번.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노트북 화면이 안 나와서요. 네. 언제 구입하셨지요? 뭐한 시간 걸리나 는 이거? <웃음> 두 시간 걸리겠다. 다음. <웃음> 추추트로니에스타노비사. 토요일에 3층 괜찮아?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여자가. 이거 보지 마. 이어서 할 것도 하지 마, 알맞은 진짜. 것을 고르십시오. 어. 오늘 어. 2시에 질숨이라고 진... 합니다. 누, 번나다 знать что в никто 이리나니크도가발 오늘 박민석 선생님께 연락드려 보려고요. 그럼 좀 서둘러 주세요. 안 되면 다른 분을 찾아봐야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근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그렇지? 드룬이에스 와바 바카세바이 파치온쿠. 수미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도 어디 가고 싶은지 말을 해. 말을 해. 난 어디든 상관없어 야이.. 가 만족할 씨. 수 있는 결제.. 말해줘야 돼제말좀해니 <웃음> 네 <웃음> 주장을 얘기하란 말이야 짜증나게 <웃음> 너무 너무 이게 느린데 어렵다 아 느려서 짜증나 <웃음> 느려? 느려서? 좀 빨리하면 빨리, 빨리 어뭔말이지 뭐 <웃음> 하고 하겠는데 느리니까 <웃음> 맞아, 맞아. 너 이런, 이런 거 알까? 밥을 <웃음> 먹을 고해요. 노쇼라부 노스라바. 일단 니 뉴기스라바. 침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침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모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다섯 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쳤어. 여섯 번째 미각에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아아아아지만아어려아 다른 맛들과 결합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노스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알아아아 <놀람> <놀람> <이걸 어떻게 알지? 놀람> 이 인기를 얻기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음. 이는 실제수행을 담당해 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지방자치단체안 돼, 안 돼. 거야 안돼안돼 d e i 안 돼, 안 돼, 안 돼. 음. 다음이야 다음은 강연입니다 일성록입니다 일성록 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그에 대한 아?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일성록이 뭔지 알아? 몰라. <웃음> 일록이 뭔데? 기다려 봐. 안 돼, 안 돼. 지르반이에 체스나 가봐랴. 어, 딜야카레, це в н и очень трудно. Ну, если у кого нет знани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тогда это н е в о з м о ж н 너무 어려워. 어. 니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겠구만. 그러니까 이안 이니 마요 이노스트란치 에타 모 г у понимать и издавать. 아요 т о г д 치니치 이거 치니 우리 이거는 30분 만에 풀자. 어, для и н о с т р а н 치니 и д 70분. но так к а мы к р е е мы 요긴 쉽네 이 여긴 그, 네첫 번째는 시어브나 챌린 있고 오친 있고. н и 이이이 н и и н 이제 첫 페이지. 나는 벌써 두 페이지. 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열량이 낮다. 으전쭈 제발 빨리 짓고 바꿔 주세요. 침묵깬 김민수 의원 대통령 선거 출마설 부인. 루나다지다몇분 남았어? 몰라. 뭐 나한테 말 걸지 마. 근데 글 읽는 게 너무 많아. 이거 보면은 이게 엄청 많아. 이걸 내용을 읽어야 돼. 이거는 나 나같이 느리게 읽는 사람은 안 돼. 그, 이거 외국인들이 보는 거야. 변명이라고 이거는. 음. 아 쇼아르카. Думи наука гасдала ігі. в л а д и м т р с т р р г о н с л ж н с т а н о в и а 저축의 방식을 가로 저축과 세로 저축으로 나누 비유해여 설명할 수 있다. 차량 구입. 음. 좀 어려웠긴 한데. 많 어? 몰라. 네, 루시, 치카스키노지 미쳤어. о с и 이게 뭐? 아니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 알려줘. 아니 이거 외국인들은 다 뭐, 이걸 한다고. 무야 이게? 아 이상해. 너한테 짜증이야. 맞추내나미나미어로 가했어. Это мне немного легче, потому что я выросла в Кореи. Это ф о 에 м а очень п о х о ж на к о р е й с к ну и му так он вырос в англии очень трудно мне к а т с 이많아분 очень очень будет легко 힘들 자, мы з а к о н ч и л и 아,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сдала экзамен, устала. давайте тогда проверяем о е 자 여기. 쇼, мы д р у будем проверить. 진짜 이거 CS나 되지 않아? 번에 2 번. 잠깐만. 어, 이거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어. 괜찮아. 거짓말 치지 마 진짜 1 3번에3번또 틀렸어 분에에 3분에 3분에 3에3분나3에 3분에 3분에 3분에 3분에 3에 3분에 3분에 3분에 3분에 번에 3분에 이분에 3분에 3분에 3분에 3분에 이분에 3분에 3에 3분에 3분에 3분에 3분에 3에 하나 빼고 담아놨어. 하나 뭐 틀렸는데? 어, 야동신, 이브라힘 나오나 뭐지? 4 41... 1일 아, 맞아 맞아, 불리. 블리... 일기한다. <웃음> 아, 아, 틀렸다. 아나왜 틀렸지? 우니 왜, 왜, 왜 <웃음> 음? 아비 음. 나. 잠깐만, 왜왜왜1 번이지? 이해가 안가 지금. 응? 괜찮아? 나 사실 내가 4 4 개나 틀렸다고? 오미야치들이아 시범, 리베다 이집, 비티지, 나, 한국인잖아. 이 음, 응, 나는. 내가 또손 들리지. 둘, 세. 이거. 이거. 이거. 이어이 이거. 이거. 이이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웃음> 야, 야, 이거 내가 진짜 바보 같아서 봐봐. 이거 잠깐 정리해서 문예할 싸움을 뚫어내자도 아니, 뭐야? 쏘록 쥐띠리. 맞다, 멋있다. 성대하고 까다로운 제사 준비 탓에 유교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이게 어떻게 외국인이 이걸 알겠냐고 모르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사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노시나 지나지 까리스키 드라지지. 언니, 아브리아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한국인들도 정말 어, 이거는 일단... 정치적인 문제랑 문화 이제 역사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이 질문이 뭔지 알아 이걸 모르면은 일단 답을 할 수가 없어 나 마이너스 십이야 총 <목소리> 어, 293. поэтому у меня ш е с о й а Юн п о л у ч и 276. Поэтому ему тоже 벤 우리 그래도 6급은 땄어. 어? 파이팅. 수고했어. 나, 어, 우다치만 어들야팟까 또비 э к з а м е н а л ь н 뭐이리바스파시 안녕.